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드라이브, 그 파생 명령어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임포터, 가져오기 명령어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터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히스토리 구조가 깨져 있는 경우 있죠. 그, 다른 캐드 프로그램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작업을 이어갈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파이프 구조가 있다고 보죠. 외부에서,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었고, 이걸 이제 스텝파일로, 어, 보내왔을 때, 얘를 용접하는데, 이런 밴딩 부분 있죠? 자, 밴딩 부분을 용접하는데, 그러면, 뭐, 좌우에 사람 보고, 뭐, 손 잡고 있으라, 뭐, 이거 잡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할 순 없죠. 얘를 특정한 이런 받침대에다가 딱 고정을 지켜놓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파이프 용접용 이런 지그, 지그를 한번 제작을 하는데, 어, 최종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습니다만, 모든 명령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저한테 안 배운 명령어도 많으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import 있죠? import 가져오기. 이 대화상자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가져온 다음에, 이 전체적인 중심선 있죠? 중심선을 만드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인벤트에서요. 일단, n e 하시고, 샌다로 들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죠 드라이브 폴더에다가요 저는 테스트하는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가져오셔도 되고 임포트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근데 드라이브로 한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거죠 인벤트네이의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올 거는 stp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임포트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어, 인벤터 외부에서 만든 파일들 있죠 그걸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stp 파일인데 지금 솔리드웍스랑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오픈하죠 하면 요런 식의 어떤 대화상자가 뜨게 됩니다 첫 번째는 reference 모델 다시 말하면 chain이죠 그러니까 외부 파일하고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로 가져오는 거고 요거는 그냥 예, 외부와이 어떤 가져오자는 파일하고 링크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거로 하죠. 자, 그러면 솔리드, 서피스 뭐 어떤 걸 가져올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런 식이었던 파일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연결 화살표가 있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디트 임포트, 연결 관계를 잠시 억제한다, 연결 관계를 끊는다. 이런 작업이 가능하겠죠. 에디트 임포트 하면 예, 다시 이 대화 상대가 뜨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요 자 딜리트 임포트 하는데 얘를 오픈하겠습니다 만약 요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컨버터 모델로 하면 어, 인벤트모델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어떤 형태로 변환을 할거냐 뭐 셀피스라고 그러면 뭐 어떤 형태로 변환을 할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오케이 누르면 그냥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외부와의 어떤 참조 관계가 깨진 상태로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다고 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다만 가져온 솔리드 파일이나 국면 파일을 어, 리페어,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 대화 상자를 뜬다는 얘기죠. 자, 저는 일단은 참조 상태로 가져오고 싶으니까 다 지워버리죠. 참조 상태로 가져오고 싶으니까 가져오는데 이걸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죠. 레퍼런스 모델로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 테스트는 못했습니다. 뭐, 카티아라는지, NX라는지, 어, 그렇죠. 뭐, 프로이란지, 이런 모든 파일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저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힘에 부쳐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예제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혹시나 다른 카티아 파일이라든지 지멘스 NX 파일, 또는 뭐, 그렇죠. 크레어 파일, 어, 솔리 어, 파라솔리드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테스트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링크된 상태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를 가져온 겁니다. 자, 가져온 다음에 얘를 활용해서 파팅 라인을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파이프의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파팅 라인이 있어야지 파팅 서페이스가 만들어지겠죠. 어, 최종 결과물은 제가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파이프, 3D 파이프, 웰드먼트를 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배운 명령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 어, 그러면 예의 어떤 중심선을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게 원 있죠. 밴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을 다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리 스케치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씩 왜 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좀더 쉬운 방법 은 왜냐면 여기 r이 얼마, 외부에서 이제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게 r 값을 알려주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r 값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일일이 다 r 값을 구해내야겠죠.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드리고 간단하게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솔리드화 시키는 작업들은 제가 그 결과 파일 있죠.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죠. 일단 와이어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방식으로 보면서 3 스케치에서 요인클루드 하겠습니다. 저는 바깥선을 뽑아오죠 하나 여기 가져오면 되겠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인 가지고요. 여기는 센터 라인이, 센터점이 라인, 센터 있으니까요. 찍고 다음에 요점 찍고 잘못 찍었어요. 다시 한번 라인 가지고요. 포인트 찍고 녹색 점입니다. 오케이 하고요. 한번 되겠죠? 요점 찍고 요점 찍고요. 오케이 엔터 치면 되겠죠? 요점 직선 구간만 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직선 구간이 있네요. 오케이 하면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곡선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 빠져나가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냥 3스케치 내에서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어한꺼번다 하죠. 평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평면 여기 없으니까요. 3D 모델에서 제가 이 평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두 개의 라인이 있죠. 투코 플래너 엣지 얘를 이용하셔가지고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잡으면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투코 플래너,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됐죠? 어또 하죠 첫번째 선 두번째 선 하면 이제 세개의 평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3스케치 내에서 세개의 평면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3스케치 내에서 교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섹션 커버 하시고요 첫번째는 첫번째 만난 평면 그 다음에 두번째 거는 요면 바깥면을 잡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교선이 구해졌는데 그렇죠 자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교선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면 잡고 그 다음에 요 밴딩 부분 오케이 또 구하죠 세 번째 평면 그 다음에 요 밴딩 부분 오케이 하면 요렇게 각각 보해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 호를 그려야 되는데 요 3스케치 내에서 호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빠지나오겠습니다 2d 스케치에서 하죠 자, 첫 번째 면 있죠 얘 잡고 얘두 가지는 두 개의 면 있죠? 헷갈리니까 숨겨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 잡고 S키 누르고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클로다 하죠.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됐죠? 이것도 잠시 숨길까요? 그러면 아, 여기서 숨기지 않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어,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수로 얘 값이 얼마죠? 21이죠? 이건 완전 정의된 상태니까 일단 참조 요소로 가져오겠습니다. 얘도 참조 요소로 가져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인클루더 요거 점 있죠? 요 중심점 얘를 가져오고요. 아유, 잘못 가져왔어요. 자 지우죠? 요거니 딜리트 하시고 요선을 지우겠습니다. 자, 하는데 요 선을 지우겠습니다자 인클루더 하는데 요점 있죠? 어, 센터점이 잘안오네요자요 점이 이상하게 잘 안오네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홀을 그려보죠. 요점 있죠? 여기 와야되는데 프로젝션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선 자체를 가져와서 하는데 그렇죠? 아마 이 점이 이 서피스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요. 여기아 솔리드 있죠? 솔리드를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블클릭 바로 들어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인클루드 요점 요점 두 점을 가져오죠. 이렇게요. 음. 자, 그런 다음에, 호 가지고요. 요점 찍고, 요점 찍으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쪽은 탄젠트가 돼야 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요쪽, 요쪽도 탄젠트 되야겠죠 네, 탄젠트 하려면 당연히 이 선도 한번 인클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탄젠트,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이 선이랑. 그럼 치수해 보면 어차피 20이라고 후의 중간인 15가 나오겠죠, 그렇죠? 아, 여기 부분이 r이 15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빨리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끝났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평면을 숨기고요. 두 번째 평면을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도 혹시나 r 값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스케치하고 들어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인클를 다죠. 일단 요 직선 두 개가 필요할 것 같고 요끝 점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가 주고요. 요점 찍고, 요점 찍고, 요렇게. 그런 다음에 탄젠트로. 무늬까지 가기 귀찮으면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얘랑, 얘랑. 이쪽도 얘랑, 얘랑. 해볼까요? 그 다음에 치수. D 하시고, 얘는 당연히, 어, 얘, 안 가져왔나요? 제가. 예. 가져오면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져오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D, 이 부분은, 아, 9군요이 부분은, 아, 똑같은 15이요이 부분으로 2 1 예, 아, 여기 이렇게 요렇게 이제 구해진 거죠. 자, 빨리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음 되겠죠? 이쪽 숨기고요. 이쪽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치 잡고 예스키, 맞죠? 그렇죠? 자, 한꺼번에 다 가져오죠, 그러면 인클루드 이 선, 이 선, 그 다음에 요 선, 요 선. 그 다음에 요 끝점 있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다 가져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호를 그리면 되겠죠?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웃음> 오, 아크, 이점 잡고, 이점 잡고 됐죠? 요렇게 대충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얘랑 얘랑 탄젠트하고 얘랑 얘랑 탄젠트한다. 자 치수로 한 재보죠? 얘는 당연히 얼마 되겠습니까? 9가 되겠네요. 억셉, 21, 요 부분, 아 15구나. 그러면, 아, 전체적으로 다시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빨리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 스케치 있죠? 다시 3 스케치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 n c l u 하면 되겠죠? 요선, 요선, 요선,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피니시 하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선은 다 숨길까요? 요선이 필요한 거죠, 요선이. 자, 요게 이제 뭐, 센터선이 되는 겁니다. 센터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평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여기, 얘를 일단 보이게 한 다음에요. 바디죠? 예, 바디는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비지빌리티그 예, 다음에 이제 평면, 이선 있죠? 이 선에 끝점 찍으시고요. 선에 끝점이안잡히나 예, 평면. 이선 찍고, 끝점 찍고. 이게 왜 안만들어지죠? 음... 자 쓰리 스케치는 아니죠 일단 본문을 한번 숨겨놓고 보죠 그러면 컵에 노말하겠습니다요거예요 커브 찍고 포인트 찍고 근데 <웃음> 이게 왜 안만들어질까요? 뭔가 컨트레인트뭐 뭐 이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쪽에다 만들어보자 커브 찍고요 포인트 찍고? 3 스케치에 문제있나요? 그렇죠? 아니면 이 선들이 계속 다 보여서 그런가요? 예, 일단 다 숨겨보죠 제가 지금 3 스케치 상태는 아니죠 일단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주죠 억셋 요 2d 스케치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그렇죠? 어 여기서 뭔가 구속 조건이 뭔가 얘 때문에 그러는 모양입니다 얘를 지워버리죠. 딜리트 하고요 얘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한번 추죠. 얘랑 얘랑 이미 돼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일단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브에 노말, 커브 찍고요. 인지 찍고, 됐죠? 아마 여스케치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정확하게 한번 구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면에다가 이 본문을 보이게 한 다음에 이면 스케치하러 들어와서 이 파이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바깥 부분 바깥부분 있죠 얘를 뽑아내면 되겠죠 추출해서 파이 나온 다음에 얘가 지고뭐 하면 되죠 수입하면 어, 경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입 어, 단면이 경로 따라 패스 따라 흘러간다 저는 공면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이디에를 어, 하죠.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어, 부분 왜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구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이거를좀 네, 더, 쉬, 요 R 값을 알아서니까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보죠.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다 저는 비지빌리티를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솔리드 어, 있죠? 얘를 보이게 한 다음에 좀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 값을 이제 아니까요. 아니까, 이렇게 구해보죠. 자, 일단은 여기 축 있죠? 축을 쓰겠습니다. 엑시스. 그러면 여기 파이프 직선관 찍으면 자동으로 축이 만들어지죠? 한번더 만들까요? 이 부분. 또한번더 만들죠? 여기. 또한번더 만들죠? 이 부분. 그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솔리드는 잠시 숨기죠? 그 다음에 3 스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와서 라인 맞죠? 그렇죠? 어, 대충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이쪽에 있을 거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일 선상에 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이 축상에 있다 얘는 이 축상에 있고 얘는 이 축상에 얘는 이 축상에 이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물론 뭐 정확한 위치를 잡고 싶다 그러면 얘를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인클루드하면 되겠죠. 예 센터, 예 센터, 그렇죠? 해자고 얘는 잠시 숨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일치구속만 주면 되겠죠. 일치형, 일치 요 점은, 끝 점은 요 점에 있다. 요렇게요요 점은 요 점에 있다. 요렇게요아유 여기 꼭안 걸리네요. 안 걸리나요? 자 그러면 요 점을 조금 옮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점은 요 요점 점상에 있다. 야, 이게 뭐라고, 뭐, 뭐, 뭐, 이상하게 구속이 뜹니다. 자, 그러면 얘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포인트 가지고요.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선상에 얘는 이 축상이 있다. 요렇게 잡아주죠. 자, 그 다음에 R15 있죠. 그니까 밴딩 15 하시고, 요점콕 찍으면 되겠죠. 찍고, 찍고, 요렇게요. 됐죠? 자.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 요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볼까요? 컨트럭션으로 어, 여기 추출대 완선이 돼가지고 좀 그렇네요. 자, 빠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R 값이 모를 때는 아까 전처럼 위에 서한 동작처럼 하셔야 되는 거고, R 값을 안다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센터 라인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입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지금 보이는 선이. 그렇죠? 어, 이 평면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스 스케치 안에 통째로 다 들어 있어 가지고요. 렇죠 자, 들어와서 요선두개의선는 이이 보조선으로 바꿔 버리겠습니다. 자, 빠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평면. 이 어, 선이 잡아 있죠? 선 잡고, 끝점 잡고. 그다음에 이 평면 S 스케치로 들어와서 이선 프로젝션 하죠? 자, 빠이 나오죠? 자그 다음에 2D 스케치가 있는 겁니다. 스입이 스케치를 이 경로 따라서 흘러간다 그러면 이렇게 또 공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 인포트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인포트 기능 그래서 이제 어떤 파일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있죠? 와이어. 요게 이제 체크돼 있으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잘안 됩니다. 체크돼 있으면, 이런 선들 있죠? 센터선. 이런 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 파일의 성질에, 파일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00% 다 축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또다안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판단하시고, 어, 나머지 여 부분들은 이제, 어, 결과 파일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좀더 명령을 배우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음, 지그 있죠? 용접하는데, 용접을 하려면, 직, 그렇죠? 이런 가까이 부품들을 딱 고정을 시켜놔야겠죠? 사람 일일이 옆에 잡고, 그리고 용접면이 용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럴 때, 어떤 재료, 어떤, 기계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조립한다든지, 기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고정돼 있죠? 그걸 우리가 지그라고 그러죠. 지그를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어떤 임포트의 활용 예제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